얼마나 똑똑하세요? 오늘 대학교에 들어가 는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. 한국어, 한국어에 오셨나요? 그왜 왔냐 하면 여러분들을 봐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<나� oder nah clubs> 안녕하세요. 아 <이 pencil> 안녕하세요. 투표에서 저 봤어서 네. 질문을 여러분들께 많이 할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. 로봇이 뭡니까? 인공지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? 똑똑한데 움직일 수 있으면 로봇이고요. 똑똑한데 못 움직이면 컴퓨터.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인가요? 혼자 생각하면서. 움직일 수 있어요. 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데쓸수 있는 과학자가되서 그런 것좀 만들어주세요. 선생님하고 <목소리> 같이 로봇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재밌었어요. 제 꿈이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이룰 음.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어떻게 해야되 아, 그냥. <웃음> 저왜 왔냐 하면 여러분들을 보려고 왔고요 네, 제가 여러 분 나이 때 과학자를 만나서 와 나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학자가 됐거든요 만화 작가,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요? 이야기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그리면 돼요. 동물 사육사가 꿈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사육사가 꿈이에요. 너 어, 미용사가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? 내 <웃음> 꿈이 네? <어떤 사람을> <웃음> 강아지. 강아지. 동물사육사가 되려면 강아지랑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포포할 어, 정도로 아이들과 만나서 또 어, 과학 강연도 하고 아이들의 진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에 답도 하는 아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, 홍보대사가 된 이후로 작년부터 세이브더 r e 런과 함께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나 보육원에 가서 어 과학 강연을 드리는 일들을 어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큰 꿈을 어꿀수 있도록 이렇게 과학 강연을 해 드리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. ¡No, no, no!